그리고 이거 제가 미국 살잖아요. 네. 그래 이절저리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. 음. 이걸 무조건 다하세요 음. 그러니까 이걸 해보셔야 돼요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고. 그렇죠. 다 해보면 되죠. 음. 이걸 해보면 훨씬 더 내가 긍정적인 시각이 생기는 음. 거예요. 긍정적인 시각이 돼야지 기회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어, 뭔가 굉장히 내가 망했다거나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생각에 전환을 해야 되는 음. 게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왜냐면나 망한 것 같은데. 근데 망인것 같았을 때 아까 그랬죠 그게 내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나빠요 네. 그리고 망인것 같다고 계속 생각했을 때뭐 답이 나옵니까? 네. 그니까 도움이 한게도안 되는 거야 할수 없이 모든 상황이 파이널 l 아니다 nothing is final 그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해서 확 망했어 그게 내 인생의 파이널이 아닌 거야 우리 그렇죠 뭐, 뭐가 뭐 해도 소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죠 하늘이 무너져도 네.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안에서도 내가 핸들할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. 그리고 그 실제로 그렇고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완전 쫄딱 망했고 막 밑덩어리에 앉았다 올라오신 분 많잖아요 백종원 씨도 그랬었고 켈리체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빠이는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솔루션이 있다는 걸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나올 수가 있고 생각 못하는 사람은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걸 궁리하는 동안 이제 브이딩을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숨 한번 쉬시고 4초 동안 코로 들이시고 2초를 참고 4초 동안 바깥으로 나옵니다 breathe in hold for two 응. out for four 이거를 한 5분만 해도 굉장히 좋아져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이 근육의 긴장 그 다음에 심장이 막좀 빨리 뛰고 호흡이 잘 갑, 갑갑해지는 이런 것들이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완이다 돼요 이거는 호흡만 조절하면 거의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어, 죽겠다 싶을 때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I can handle it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도 내가 다룰 수 있다 그 브리드업에서 I can handle it. 답이 있다, 있고 다있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음.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. 완전 망, 폭망한 것 같은데, 지나고 보면 그때 뭔가 내가 배운 게 있어요. 그쵸, 그쵸. 어, 진짜 그래요. 그래서, 그땐 조금 안 보일 수도, 근데, 그때 장점을 보는 힘이 감사하는 데서 나와요. 감사는 어,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거, 제가 미국 살잖아요. 네. 그래, 이절이 제가 조금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. 음. 이걸 무조건 다 하세요. 네. 그, 뭐죠? 이거, 일기. 음. 일기 쓰거나, 네. 기도하시는 분 많고, 감사는 무조건 다 합니다. 너무 중요해서.